자 조용히 합시다. 자 식품 위생법에 어차피 우리가 이 식품 위생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위생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은 정확히 한번 읽,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까지 다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 그 시간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법원 꼭 읽어 보셔야 된다. 첫째, 제1조 목적은 목적과 제2조 정의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식품 위생법의 제1조 목적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해 방지, 그 다음, 식품 위생,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래,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정진에 이바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한다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2조 정의 정의 꼭 문제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낼 수 있다 정의 가지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선단과 같다 식품이 뭐냐 했을 때 모든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단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음식물. 그러면 음식물이 뭐냐? 음식물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에 자 음식물을 국가 법령, 법령 정보 센터에 음식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음식물, 음식물, 이런 법에도 음, 음식물이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도, 뭐요, 남아있는 음식물, 뭐,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음식물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가 않잖아. 그렇죠 제조 음식물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한자적인 정의를 본다면 음식물이 뭐냐 마실 음입니다그 다음 먹을 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시고 먹는데 일반적으로 마시고 먹는다 보다 우리가 순서는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음식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시는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걸 이제 따진다면 그 대상이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한정은 지금 지어져 있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관, 관례적으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했지 우리 집에 키우는 개나 강아지, 애완동물이 먹고 마시는 걸 음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완동물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료, 사료라고 사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식품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뭐냐 용어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첨가물이 보세요. 정의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맛을 더하거나 색깔을 입히는 착색, 표백 색깔 있는 것을 그 색을 탈색시키는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의 자이 경우에 이 경우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니고 포함한다. 그래 식품 첨가물이란 그러고 여러분들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했는데 거기에 뭐 남아있는 물질은 식품 첨가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첨과 물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자 원소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또는 화합물 화합물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으로 합성된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화학 반응으로 원자의 화학결합,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 분자 상태의 화합물에, 화합물에 분해 반응, 이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화학적 합성품이 무슨, 어떻게 법에서 정의를 했느냐. 결국에는 원소 상태나 화합물 상태에서 없던 걸 새롭게 만들었는 물질입니다. 만든 물질인데 분해 반응으로 얻었는 것은 화학적 합성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해 반응으로 화학적 합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다 이 얘기야. 아니다 이 얘기예요. 분해 반응 이외의 다른 반응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기구, 기구란 기구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의 기구 자그밖에 물건인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 식품,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뭐그밖에 물건 캤는데 그밖에 물건이 하여튼 지금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이 단서조항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서는 기계기구나 그밖에 물건, 그 다음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이게 단서조항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단서조항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잘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우리 문제에서도 보면 단서상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다 문제지, 그지?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첫째, 음식,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그 다음에 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소분이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완제품을 나누어,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소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어, 뭐 진열을 하든지, 운반을 하든지 할 때. 자, 이걸 소분이라고 그니다 그다음 용기 포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용기 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받을 때 주고 받을 때그 통째로 이렇게 주고 받을 받아야 되는 이걸 우리가 용기 포장이라고 한다. 그다음 위해라는 정의는 식품, 식품, 천공을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합니다. 누구 얘기야? 인체에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려되는 것을 위해라고 한다. 여기서 위해하고 유해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유해 위해 그러니까 유해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 독성이나 극성 물질들 얘기고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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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채취업은 제외한다. 영업 속에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채취업이 있습니다. 그 업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영업자가 뭐냐. 자 영업자는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그 다음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 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 각각이 어떤 또 어떤 경우는 신고를 하고 어떤 경우는 등록을 하고 어떤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냐? 허가가 가장 아마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 허가, 그다음 등록, 그다음 신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식품 위생이란 법률 용어는 무엇이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이건 한 세트입니다. 그죠? 이걸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위생은 뭐, 뭘 가지고 위생이라고 그럽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위생. 위생에 대해 가지고 법에서 이런 이런 것을 위생이라고 한다고는 법에 정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어느 법에 있을까? 그죠? 위생에 관한 법도 뭐, 여러 개 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면은, 아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생이라는 게 뭐냐, 이얘기예요 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전에, 사전에 위생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아니면 나는 위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위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가 나옵니다 집단급식소라는 법률용어는 있지만 단체급식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자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입니다 모든 급식시설인 건 아니고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대통령 영으로 정한 <웃음> 집단 급식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웃음> 우리가 이제 <웃음> 대통령 영으로 정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식품위생법 시행 <웃음> 영이겠지 그죠? 자, 식품위생법 시행 영에 대통령 영으로 정한 집단급식이 나올 겁니다. <웃음> 자, 집단급식이 나온다. 또 뭐야? 사라졌나? <웃음> 자, 집단급식소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시설로서, 자,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후생기관. 뭐, 이렇게 언급이 돼 나옵니다. 자, 집단급식소 됐고, 그 다음 식품이력 추적 관리라는 용어가 뭐냐?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만약에 나중에 어떤 식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그 식품을 추적 관리 뭐 원인 규명 이렇게 할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게 어떤 관리 시스템이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이다. 그 다음 식중독, 용어 많이 씁니다. 자, 식중독, 뭐가 식중독이냐 얘기예요. 자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어떤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뭐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식중독. 그 다음, 식단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뭐냐? 자,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가지고 음식 이름, 그 다음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우리가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식단, 집단급식소 식단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러면은, 자, 이런 내용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제2조, 제2조 정의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행 예정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가 들어왔나 하면 용기 포장이야. 자, 용기 포장, 이쪽 네, 5-2에 공유 주방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공유 주방이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일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갖춰진 그 장소를 공유주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공유주방이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공유주방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이래 됐을 때, 이제 빨간 부분이 시행 예정인, 예정인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자, 영업에도 당연히 공유주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유주방, 자, 영업에 이제 추가되는 게, 어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 업등을 영위하는 업도 영업에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공유 주방이 들어왔다. 올해 시험 문제에는 공유 주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렇지? 왜냐하면 시험 내년에 시행되는 내용을 올해 여러분들 국가 시험에 넣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자 보시면은 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좀 보자. 앞으로 시행 예정인 부분. 자 공유 주방 들어왔고. 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법에서 는 그렇게 지금 많이 보이지가 않고 이 부분은 자가 품질 검사 이 확인 검사 내용이 들어와 있고, 내년, 내년, 2022년 7월 28일에 시행되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머리가 복잡한데,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 공유주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기준. 자, 공유주방. 자, 공유주방에 위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서고 이러는데 어디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야 그 주체가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조리사 면허 가지고는 그 위생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안,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은, 원래는 시험은 범위 안 들어가니까, 자, 잠시 접어둘게. 그 다음, 영업 허가에 대한 내용. 자, 여기에도 역시 공유 주방이 들어와서 추가됐는 부분입니다. 다 지금 공유, 공유 주방입니다. <웃음> 이번 시험에서는 공유주방은 신경쓰지 말자. 마찬가지, 위생관리 책임자. 자, 위생관리 책임자를 공유주방에, 보세요.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시행이란, 어, 이거는 12월 30일 시행이네. 12월 30일 시행.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이건 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이고 공유주방 보험 가입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위생등급 이것도 시행 예정이니까 건너뛰고 마찬가지 위생 등급 지정 내용이고요. 자이 내용을 나머진 특별한 건 없어요. 자 법에 자 이렇게 해서 식품 위생법이 주요 근간을 이루는 법이니까. 꼭한번 더, 한번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